저희는 또 특별히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응. 게임을 준비 했어요 가보자 제목은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아세요? 말해요. 어, 진짜 네, 해보고 싶었어요 네, 말은 하지 않고 몸만으로 제시어를 모션으로 네,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설명을 하면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왜왜? 음, 어. 음, 왜, 왜. 아 궁금해서 볼 뻔했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해 노pe. Nope. 드라마. 노pe. Nope. 동명. 동백이. 넷플릭스. 동백꽃. 동백꽃 이 무렵. 뭐 어떻게 맞췄어? 요 너네 진짜. 요즘 핸드폰으로 인지한 네가 보는 거. 제가 맨날 어, 보거든요. 음, 해봐. 아. 시작. 아, 아리아. 아, 아리아. 아리아즈. 아. 아리아. 아리아. 아리아즈. <웃음> 아리아. 음. 알았어. 아니 혹시 봤어요? 봤어요? 저를 주신요눈 뭐, <웃음>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한번 가려주세요 아. <웃음> 아. 아. <웃음> 닭 사주 닭 공룡 햄스터 지거루 다람쥐 내 제가, 봤을, 제가 아. 봤을 때 이거 힌,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도 이거 속단입니다속단이에요 닭이 는게 뭐죠? 닭조던 개가 지붕에 먼저 올라간다. 어? 아니 닭조던 아, 개 지붕, 지붕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뭐야? 지붕 위로 올라간다야? 지붕 위로 올라 <웃음> 올라. 지붕 위로 올라간다? <웃음> 걷기 해줄게 꽃기만 꽃기. 걸어요 꽃기만, 걸어요. 꽃기만 아, 걷자 어! 여기야 맞춘 천재야? 아, 천재야? 어, 그러게 원래 여리가 진짜 못했거든요 여 <웃음> 천재 겨울영복 맞췄을 때 완전 놀랐 <웃음> 내가 이거 안 되면 올라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생각었어한거 같아